오늘은 뭐 하냐면, 미로 찾기. 어? 이네가 이거를 펴서 먹는 거야. 아까 여튼 넣어놓으면. 알았지? 봐봐. 자, 이 미로를 잘 찾아봐. 여튼 넣게 파프리카, 니네 좋아하는 파프리카. 자, 파프리카. 어떻게 먹지? 어게 먹지? 여기. 저 어떻게 먹을까? 어? 오! 에이, 찾았다! 오! 에이, 찾았어. 야, 에지마 숨자에서 애지 먹는다. 애기가 다 먹는다. 어? 와우. 지니 애기가 다 가지나갔지. 이렇게, 이렇게. 숨자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먹어야지. 자, 연습, 연습. 이 마지막 기회다 진짜 이거. 자, 거 먹어 이제 가서 먹어 어떻게 왔어? 어떻게 어떻게 먹었어? 중지 중지야 응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중지 성공 <웃음> 어떡할래? 어떡할래? 자, 빨리 찾아야지 너 바보야? 한번 더 해볼까? 한번 더 기회를 줄까? 어? 그래, 한번 더 기회를 줄지? 자, 이제 이만큼만 먹고, 자, 이제 이만큼만 더 먹고, 자, 중지 한번더 기회를 주겠어. 잘찾아봐 자, 중지 어떡할래? 그애 자는 또뺏겼데 아이고. 어떡해. 아, 어떤 또두게또 누가 온나보자 누가 온나보자 누가 온 예. 보자 야애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자 우리 중재는 그냥 줄게 넌 애지랑 같이 있으면 야 굶어 죽겠다 야 어? 넌 애지랑 같이 있으면 너 굶어 죽어 어떻게 할거야? 어? 애지한테 다 뺏겨놓는게 어.. 됐지? 아이 왜 그래 네가 진거야 개탈을 쓴 녀식 알았지? 중재 아니 응. 중지도 사진 찍었왜이너왜 이렇게 가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중지야 가 친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중지야 빨리, 중지야, 빨리. 중지, 빨리. 중지, 빨리. 중지, 빨리. 중지 빨리. 중지중지또또 어디가 <웃음> 아빠 왜아빠 <웃음> 미로에 혼자 있어 <웃음>